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고입니다 오버워치의 1주년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계속해서 오버워치 관련 사이트에서 일부 1주년 스킨들과 감정표현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공개된 오버워치 감정표현에는 셔플을 추고 있는 솜브라 어... 춤을 추고 있는 루시우 인도 전통 무용으로 보이는 춤을 추고 있는 시메트라 마지막으로 태극권으로 보이는 제냐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공개된 또다른 영상에는 오버워치 1주년 기념 스킨들의 일부만 공개한 영상이었는데요 어... 음... 어... 솔직히 너무 많이 구리네요 1주년 치곤 이거 완전 그무태만 밑에만... 어? 누구야? 아무튼 이렇게 소식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 무슨 디스크 조각 모음도 아니고 감정표현은 스페인 트위터 신규 스킨 관련 영상은 한국에만 올라왔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소식을 조각조각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들어하셨나요? 오믹의 반란이 끝난 뒤로 오버워치 ptr 서버에는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ptr 서버의 파일에 재미난 게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배틀그라운드 에 관한 이야기와 배틀그라운드의 장르 배틀로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